이번 시간엔 가수 양준일씨를 캐리커처 해보겠습니다. 양준일씨는 과거 한국에서 한때 가수활동을 했었습니다. 슈가맨이란 프로그램에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비운의 천재가수로 다시 등장했죠. 그의 옛노래를 들어보니 귀에 익습니다. 나의 사랑 리베카 과연 그의 어떤 매력에 팬들이 그를 원하게 되었을까요? 양준일씨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각설하고 양준일씨 얼굴을 한번 관찰해봅시다. 일단 전체적인 얼굴형은 길어보이니까 막 늘게 봅니다. 이분이 키는 많이 크지 않지만 몸매가 호리호리해서 전반적으로 신체가 길어 보입니다. 눈빛이 사슴눈같이 우수에 차고 순수하게도 보이는군요.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주관성도 참 멋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할 때 그런 순수한 언행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코와 콧대는 좀 날씬해 보이고요. 입술은 좀 두껍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양준일씨는 나이답지 않게 천진난만하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데요. 아무 사진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멍때리는 이미지가 나와버렸습니다. 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어야 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면 사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한 컷으로 모델의 이미지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수 양준일씨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